요즘 선거철을 맞아 의왕시장 예비 후보들이 줄지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의왕시 의회 정경숙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삼선시 의원과 의왕시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강점을 내세우며 출마의 변으로 의왕시 집집마다 웃음이 넘쳐나는 의왕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의왕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더 나은 새로운 의왕시를 만듭니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삼선 의원이며 의왕시 최초 여성의장을 지낸 정경숙입니다. 늘 그랬듯 시민과 의왕에 대한 나의 진심과 열정으로 오늘 의왕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경숙 씨 의원은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 사각실에 없는 높이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도시 친환경적이고 일자리가 풍부한 활력있는 자족도시 생활이 편리한 사통 발달의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인도군 동탄선과 월곶 판교선, GTXC 노선 등을 원활하고 강력히 추진할 뿐 아니라 광역 교통망과 도시 곳곳이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의원은 또 녹지와 주거가 균형 잡힌 생태 친화도시, 여가 생활이 행복한 문화 향유 도시, 누구나 배우는 것이 즐거운 평생교육 도시, 각종 재해 잘 준비된 안전한 도시 등 의왕시 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섯째, 문화, 체육, 예술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가를 조기에 건립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문화예술 컨텐츠 벨트를 조성하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높여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개인비 경기 채널 합니다